내일까지 영상 제작 기획안 작성해 오세요? 내일까지 기획안 어떻게 쓰지? 썼나? 이왜 계속 하고 싶어? 다시 해봐. 사실 저작물이 없고 고민이 많 그림도 없고 음악도 없고 접속해야 될지 못 이용하라 파는 예상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저작권법 제24조의 이 쉽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저작물을 자유이요 예쁜 글꼴이 필요한데 알맞은 것이 없으시다고요 사진이 필요한데 저작권이 걱정되신다고요 음원이 필요한데 저작권때문에 고민되신다고요 여기 만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?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저작권법 제24조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자상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단 이로부터 4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자상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국가가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해서 이용하도록 한 저작물 이랑 4호의 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저작물까지 안 쓰면 손해 여러분들이 성실히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들 마음껏 자유이용 하세요 아! 저작법 제24조의 2에 따라서 자유이용 하면 되겠구나? 잠깐!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는 거지? 이런 저작물들은 다 어딨고? 또 1호부터 사호까지는안 된다고? 이건 또뭔 소리야? 아휴, 저거 못 쓰겠네 못 쓰겠어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잔뜩 있습니다. 이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들은 모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네 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것으로 공공저작물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여기서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 아 그렇구나. 공공누리 사이트 애용해야겠다. 혹시 준수한 가품 건 없나? 저작물마다 적용되는 유형에 맞게 이용해 준다면 간단히 해결! 이야... 공공놀이 덕분에 확실하고 간편하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! 공공놀이에 없는 공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? 공공놀이에는 없지만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에는 번역, 편곡, 제작이용이 가능하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출처 표시물을 다셔야 합니다 공유 마당에도 공공기관 무료 개방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만료 기증 자유이용 허락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